양복이 한번 자를 놔는고 아주 고급이에요. 이거 맞춤옷인 것 같습니다. 맞춤. 네, 이 양복이 양복 원단이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었더옷 따라 옷을 한번 자를 자극을 한번들었거요 음, 양봉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다 아쉬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요즘은 팔통들좀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 커서. 이부 보면 은한 2cm 정도 줄이게.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품을 보면은 뒤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뒤품도 줄일 거고요. 삼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뒷 뒤판을 다 줄일 수가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그냥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 틀어 하나 잡아줘도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다투를 잡으면 근데 바쁠때는 다투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수천 번, 수만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4인치 정도로 줄 같아요. 4인치 4인치이면 10cm죠 굉장히 많이 줄이고 인형은 옷을 붙여줍니다 여기를, 여기를 잡았을 때하고 안 잡았을 때하고 키프림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은 거의 옷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앞에 부분하고 주머니만 안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뭐 대부분의 옷 고칠 수 있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복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건 제 영상을 보면 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은 좋아요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옷이. 지금.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기장 표시해 주고요. 혹시 작업하다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 놓고. 그걸 일단 뜯어내고 네, 여기를 표시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참작만 하는 거예요 상공도 줄인다는 얘기죠 표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장도 이제 뺍니다 지장작싹 빼야죠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폼하는 데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저는 옷 이 양복 리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 벌, 한 수만 벌도 더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이제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기장을 먼저 뜯습니다. 지금 이 정도 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지금 사진 보면 이렇게 되어 습니다 사진이 좀 틀어졌는데 이게 앞판이고요 이 뒷판인데 스마트폰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할 때는, 자를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좁은 것 같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안 좋습니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좀 시접은 이질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에이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에자르기 힘들어요. 한 장씩. 그럼 이제 뒷판을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게 표시했으니까 빼도 됩니다. 이드니까 <놀람> 얘가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를 때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는데. 뒤편하고 앞편하고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스티치가 나셨잖아요. 이거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3cm 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딱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스테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추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시접을 정리해 줘야만이 나중에 안마이를 합봉할 때는게 곡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아, 근데 두 사람이 합봉해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넣을 수가 있잖아요. <목소리>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라 쪽으로. 이 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박을 때게 여기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마이 달해줄 때가그 고로시라고 그러죠? 이박을줄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작업보기가 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히치소를다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해라고 지금 이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지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표시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 밑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를 뜯어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몇 인치냐면, 보면 6인치일 거예요. 5인치 4분의 3이네요. 그럼 5인치 반 정도, 4분의 3 정도면 괜찮습니다. 소매 부리는 그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도 찍으신 분이 습니다 저는 학표가 없는데요 워낙 안데요안 되겠군요 오시는 분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는 해보고, 끝이 없습니다 한 40년을 했어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양복 맞춤집에서는 이리폼은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옷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몸매가. 그 사람들 체형에 맞춰서 옷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뜯어야 되고,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걸 쫙 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못 고칩니다. 해드 띄어내고요. 그냥 이쪽 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6인치 이상으로 해주고요. 여기서 6인치 4분의 정도, 6인치 4분의 1. 그냥 다투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라도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지 1인치 4분의 1인치 4분의 6인치 좀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뜯다 뜯이 잡아버리겠습니 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업하기가 여기에서요 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올리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암호를 전체적인 암호를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이걸 붙여줘야 되잖아요 잡아가지고 <웃음> 여기서 기저어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러면 은 이것은 그냥 일일이 또 손으로 뜨기는 사았고 어쩔 수 없죠.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약간만,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놓고요. 우라도 다덜 잡았죠? 기장을 잘라주기로 하거 우라 기장을. 괜찮아요 몸판보다는, 원판보다는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이렇게. 반쯤 더 되고요. 일단 여기를 정리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앞판, 저쪽 앞판하고 같이 할거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앞판 시접을 정해야 되겠죠. 체열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브라를 제때 놓고요. 여기 지금 박혀 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천을 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줄였고요. 지금 한반 인치, 그서이 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뭐줄였나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주나네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는 아까 잘린 만큼 이 정도만 잘린거에요. 가면서 앞판은 그가 뒤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잘르죠. 이쪽으로 뒷판에서 쳐는을 거예요 여기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한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에 있는 선은 이선이에요 이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이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고 여기도 이중 자라는 게 되겠죠 지금은 뒷판을 끄고 가야 되잖아요. 지시지 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압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파를 이거를 꺾어 놓는 이유는 아직구매연하 시장을 이렇게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시장을 그럼 가려줘야 돼. 오늘 옷정도 크게. 잘라보 돼. 그럼 이제 티판은 정리가 다 됐죠? 티판은 그럼 물라은 이제 안 잘랐잖아요. 문판은 잘랐었는데. 물안. 이게 맞춰서 잘렸는데 보니까 아까 동전에 앞판 그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시판 쳐냈잖아요 우리가 약간 차 만큼만. 이렇게 차내주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건 대충 꺾어도 나중에 힙판 먼저 할 거니까 힙판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암홀 재단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라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주고, 암홀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게 암홀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좀 쳐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매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섬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섬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입자로 나와서, 여기가.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좀 만들어줘야 돼. 그냥 가대량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 놓은거예요. 원래 박음새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거예요. 소매 암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s c m 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단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래서 한 장씩 이렇게 자를 때까지. 이게 암홀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까. 조금 신경 쓰줘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비품이잖아요, 지금 이게 비품을 디품.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했으면 이열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찔려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식으로 이개신하고개신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해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그래가지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싹 잡아주고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라를 이렇게 는게 조금 크게 이제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따도 맞으면 겠습니다 가지런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다 좀달라져볼게요게좀 좋습니다 아무리 테이프 치기 전에 소매를 달면는 좋아요 그래서 암홀 테이프를, 이게 지금 암홀 테이프거든요, 이게. 암홀 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이 정바에서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매를 닿으면 목판이 뭐안 늘어나잖아요. 이거 암홀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은 나에 스메달 때 우측을 해가지고 형보실래요 일하기도 잘하고 항상 딱 붙여주면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미싱에서 살과를 박을 건데요 박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 정도 크게 딱차으면 맞죠 재단한 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늘어났을 겁니다 이건 비바이러스 땡겨가지고 딱 이렇게 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겁니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 때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박을게요.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접었었잖아요 이렇게. 이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아, 여기 밑에만 접은 거죠? 여기 위에는 접은 거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까 똑같이 잘라진 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박아될것 같아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 지금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 정도만 딱맞추 게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요 마치에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되네요. 안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복점만 잡아줘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뒤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전바이스로 잘린거고 예요 비바이스로 잘린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가볼까요확인 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박으면 딱 맞겠잖아요. 그럼 여기 박았으면 기판은 먼저 이렇게 박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이렇 잡고 그래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이제 우를 합복할 때 그게 훨씬 많이 알게 됩니다.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는냐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는. 네,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바겠죠 그러면 그대로 땡기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 이쪽에 박을 때잘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엄마이잘 박았네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접을 갈면은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은, 다리려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으로 돌려서. 근데 박았으면은,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이게.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세이브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뭐할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귀판을 박았으니까요. 이거 시접 잘라내고 잘라내고 바짝 잘라보면 미어져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가위로 형고씨는푹 빠진 거거면뭐 그럴 때는 가위로 는 일단 여기를 정리할까요? 일단 다려주겠습니다 이거 얘가 시접을 갈라야 되겠잖아요. 갈리기 전에, 현재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칼에 들어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러주면, 아래에서 안땡기죠안 그러면 시접이 아래에서 땡기는 수가 있거든요. 땡기지 마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웃음> 이렇게 긁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신경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한쪽을 갈리지 말고 여기를 독서를 당기죠 지금 오면은 너무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짝은 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약간. 뒤판은 고정이 돼 있고, 앞판은 고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었을 때, 뒤파이딱 덮으니까, 이거 약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 없이.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약간 빼주고. 한번려주면 사람들이, 그, 리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 보다.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 굉장히 이게 그가가치가 높은 법이 요 하루종일 수술해보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복 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알차 아, 돈이 되잖아요 벌써 다끝난 겁니다. 겠어요 손면만 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얼마나 남아볼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안에서1 2인치둘큰 한사람이 12인치거든요 11인치죠 지금 11인치 어쨌지 모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놓습니다 그냥. 안물 11인치 엄마다다 다르니까요. 안물 11인치 맞습니다 11인치 그럼 소매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소매를 할 때는 항상 <놀람> 체크를 먼저 I think it's all good. 반인치잖아요. 반인치. 반인치 정도 줄이 거네요. 이걸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 저희 앞판은 지금 이게 5인치 4배 상이었으니까안자르다시피 하고 밑에만 잘라줍니요 밑에 부분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 차이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은 굉장히 소매 흡입이 된 진동이 채가지모양는데 이게 열기가 지금 많아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파줘야 되는데 둥글게 파줘야 되는데 안 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지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되는데 라갖고 자를까요? 이렇게 아이지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하고요 해놓고 정리랑 아까 겨드랑이 트가왜 채였는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손에 사네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같이 넣으면 되겠죠. 자른 그 만큼, 여기서. 이게 정리가 있으니까. 잘라냈는데 차이가 안나죠? 설명이 짝짝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은요제 맞췄을 때, 정상적으로 어떻게 맞췄는지.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써요? 안 맞는 용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설명을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 잡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표시해주고요. 지금 암홀자를 보면은, 앞판, 아까 앞판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 곡선이 똑같이 떨어져요앞판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바뀌면 바뀔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가는거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 달리는 거예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이 겨드랑이 밑에 많이 채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쪽을 동그랗게 쳐주면 돼요. 복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하면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여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이곱선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오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여기는 지금 적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놔두고 놔두고 약간만 컵에 파카는을 잡을때는요. 이게 마크라지 잖아요. 그리고 뭐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로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는 겁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주세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소매 사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니요 그래서 소매 암머리 11인치였으니까 1 1인치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박으면서, 이 찝히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최대한 당기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이게 계속 해보면 반복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기도 약간 그대로 쭉 박으면, 그래서 여기서 띵만큼 머리만큼 띵는걸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까미싱으로 박아 줍니다. 근 얘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 오건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딱 됐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을를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그간다리그 해도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잡아서 좋습니다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일 늦진 작업을 했는데 12인치가 나올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다 보니까 너무 파카링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잘 늘려줘야 됩니다 파카링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12인치가 나와야 돼요. 아까 아무리 11인치였잖아요. 12인치가 나와야 손에달려 좋잖아요. 11인치 잡았을 때 11인치 약간이 큰데? 이 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가려주고요 갈때쭉 <목소리도> 이이야, 이렇게 쭉 당겨주면 됩니다. 여기가 뺏길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일직선으로 나와요. 불안을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 소매를 달기 전에 여기 정리를 싸게 해줍니다. 이제 이것을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섬에가 맞나안맞나 앞판에 가서 소매 이동선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선 여기다가 소매 재봉선을맞추는거예요 그러니까 재단할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래래서 여기다가 피을거한마 이렇게 빼놓고요 이쪽에 이 약간 옮겨야 될것 같은데요 소매산을 좀 이렇게 소매 이동산을 앞쪽으로 쪼고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곡선이, 몸판 곡선하고, 소매 암호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카카링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좀 적게, 소매, 카카링이 좀 많은데요. 이 정도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을까요? 아까 많이 남고 뒤쪽 면지가 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선미을 봤을 때 여기 일직선으로 떨어야되니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은 여기가 오려요. 누굴 여기 오래요. 누굴지 않잖아요. 이거 파카를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미가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건데요. 지금 두스마부터2 0분부 할건데요. 여기 잖아요. 일단 하늘을 아놓고요 피파는 여유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야 되는데. 지금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루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산라고 얘기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 여기는 좀 파카닉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 많은데요.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이 밑에도 게 여기가 울면 안 되죠, 여기. 여기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감 잡았으니까 반대편은 바로 핀발이 안 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한쪽 달아봤으니까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쪽 해본 감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는 아판이니까 돌아가는 곡선이 자연스럽게 많아도 안되고 적고도 안되고 무 그대로 되요 절대 땡기거나 그러면 안돼요 많이 들어가거나 제가 아까 표시해둔 쪽이 있었잖아요. 앞판하고 앞판 뒷판하고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박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딱 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크잖아요 지금. 비... 다이어트가 늘어나서 그런데 쭉 당겨서 박다가 요 여기서 크면은 여기서 한번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영상은 그대로 될수 있으면 빼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밑단을 처리해야되겠죠 제가 쉬다 보면서 이쪽을 가이집의 스테이지 나 낮은데 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그대로 곡선을 잘 돌려줘야 됩니다. 조금만 곡선이 안맞아도 나중에 다림질 할때 에이 곡선이 안돌아갑니다. 라운드가 여기 다 왔죠 여기 여기 왔을때는 이것을 당겨주고요 챙겨주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모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좀크네요반 느낌. 반 대편은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허듯이 밑단을 허듯이 반대 방향으로.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줘. 조금만 세게 박아서 틀어놓으면 은 나중에 다림질할 때 엄청 고생합니다. 이것은 밀어넣어 주고요. 밑에 쯤 당겨주고 이렇게. 이제 뒷판을 해야 되겠죠. 기판 할 때는 여기서 이산하고 이산하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이 접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접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오라를 박을때 여기선 오라를 접어줘요. 이렇게. 약간 접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똑같이 가다가 표시해진 데 있죠. 표시해진 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네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접고, 우란을 접어주고, 여기까지입니다. 표시해었잖아요 여기. 까지 따가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 놨잖아요 아까 표시해 놨대 여기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반대로 밑에 제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쭉 밴데서 하고 놓은 거원래는여기가 반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소매만 달르면 되겠죠 소매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이 소매가 지금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그 앞판 길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겨드랑이 길 맞는 거죠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까 이동선이, 소매 이동선이 사물의 삼점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 서고르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주면 돼. 사이드 앞판이제게다 아, 박아왔으니까 고로시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먼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그 빼면 빠집니다 이쪽에 빠지아요 주머니가 안에서 덮치면안 되니까, 그냥 놓고, 이제 고르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줘야 돌아가는 데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사이드만. 이제 옷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한번 다리만 주면 됩니다. 싹 완성했습니다. 다릴 때는 소매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라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를 싹 빼줘서 이렇게. 따뜻하게 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힙합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아예 자리를 타버리면 됩 해야죠. 여기가 눌리면 안되겠죠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소매자, 어깨, 소매자, 품, 상동, 홀리, 기장, 전체적으로 다 줄였잖아요, 지금. 근데 네. 소매도 잘 떨어졌습니다. 아까 소매가 잘못 달려가지고, 제가 소매산을 한 8분의 3 정도 뒤로 올렸어요.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졌어요. 판도 사이드도 거의 잘 안떨어졌습니다. 저희도 울면 안 되죠. 이렇게 질질 불는 안떨어졌습니다. 한메덜 정도면은 무슨 일쯤이든 이 정도면은 맞춤 투고라서 참 잘했다고 봐야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가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기술자분들은 혹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이 일을 배우신 분들, 조금 기능이 부족하신 분들, A급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제 영상을 보면 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는 도움이 되시면 은 구독, 좋아요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이 있으면 은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든가, 고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